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성장형 망토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레벨업 보상으로 얻은 망토나 망령의 상자를 열어서 나온 망토를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망토는 고대장비처럼 합성과 각성을 하여 점차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망토이며 습득 난이도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망토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는 원정대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원정대 레벨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아무 원정대라도 가입을 해야 해요. 원정대에 가입했으면 커뮤니티 정보창에서 원정대 탭으로 들어가주세요. 원정대 정보창에 보면 원정대 임무를 완료하여 올릴 수 있는 공원도라는 것이 있으며, 150점의 공원도를 사용하여 망토를 구매할 수 있어요. 상점에는 다섯 종류의 망토가 있으며 착용효과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능력치에 망토로 구매하는 것이 좋아요. 어떤 것으로 구매해야 하는지 감이 안온다면 순위정보에서 자신과 동일한 직업군의 랭커 장비를 참고하여 세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이렇게 상점에서 구매한 망토는 착용효과 외에 옵션이 없는 상태이지만 합성과 각성으로 성장을 시키다보면 합성효과의 개수와 수치가 증가하며 마지막 티어인 깨어난 이프니르까지 진행하면 다섯 줄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합성을 위한 재료는 미확인된 원대륙의 돌이며 빛나는 해안의 도깨비와 영지 정화지역 몬스터에게 습득할 수 있지만 영지의 몬스터가 더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드랍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지에서 모으는 것을 추천해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른 장비의 강화제와 달리 확인하는 작업에서 노동력 소비가 없기 때문에 돌멩이만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등급을 올리는 것은 쉬운 편이에요. 따라서 평소에 일회를 진행하다가 습득하는 원대륙의 돌을 보관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망토의 합성효과는 고대 장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횟수 또한 등급이 상승할 때마다 1회씩 충전되는 방식이에요. 각성을 위한 주문서는 용사의 제작대를 통하여 만들 수 있으며, 재료로 들어가는 명예로운 기억의 증명은 명예상점에서 개당 2000점에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가지 팁으로 가성비를 따져봤을때 가장 효율이 좋은 단계는 에아나드까지이며 이후 이프니르로 각성하기 위한 주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골드가 필요하니 일단 에아나드까지만 만들어두는 것이 좋아요. 에아나드에서 이프니르로 각성시키기 위한 주문서는 한장에 3500 골드 정도가 필요하며 고대 장비처럼 기본 성공률이 25%이고 실패시 추가성공률이 5%씩 상승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각성에 실패하면 일정 확률로 생기는 페널티가 있으며, 장비가 파괴되는 것은 없고 손상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해도 돼요. 만약 손상이 일어난다면 손상복구서를 사용하여 복구할 수 있으며, 손상복구서는 명예상점에서 구매하거나 빛나는 해안의 주간 퀘스트를 완료하면 얻을 수 있어요. 이 아저씨는 각성에 실패해서 3500 골드가 공중 분해 되었어요. 주문서를 제작하기 위한 재료 중에는 이프나의 달빛 가오라는 아이템이 있으며 이것은 고래 노래만과 바다의 촛대에서 습득할 수 있는 엮어진 갑주와 강한 산성 독주머니가 필요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유도의 교역품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용골정수가 있어야 하며 해당 재료들을 모두 구비했으면 바다의 촛대에서 포탈로 이동하는 성스러운 촛대의위치에 있는 제작대를 통하여 만들 수 있어요. 망토에만 적용시킬 수 있는 보름돌이 있으며 해당 보름돌은 견고한 달그림자로 다섯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딜러는 공격시 자신의 주능력치가 상승하는 종류를 사용하고, 힐러와 탱커는 피격 시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달그림자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연금 숙련도가 4만 이상이어야 하며, 경매장을 통하여 구매할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500에서 600 골드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오늘은 망토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아나드 전설까지만 작업을 해두고 무기나 방어구를 먼저 작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